따다다다다. 다다다다다, 다다다다다. 야, 진짜 색깔. 와, 진짜 역대급이다, 역대급. 안녕하세요, 미니멀 캠퍼 여러분 반갑습니다, 삼각동브레입니다제타마스 차량이 전체적으로 다 예쁘게 도색이 완료돼서 가게로 찾아가지고 왔는데. 지금은 데칼을 조금씩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, 전체 데칼이 다 붙으려면 다음주 정도가 되어야 될것 같은데요 그 색깔은 조색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지구상에 딱 한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색이 그래서 저만의 그런 미니 캠핑카를 만들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부담은 되지만 전체 도색을 했습니다 제가 천천히 보여드리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야 진짜 색깔 와 진짜 역대급이다 역대급 진짜 따다다다 따다다다 따라따라. 자 다블리 우리 다블리 휠도 분위 휠로 같겠죠 펨프라 분위 휠로 일제 휠입니다 이거는 뱀프라 분위 휠 컬러가 아주 이 펄이 이 펄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 페인트가 원래 펄이 있는 페인트래요. 원래 자체가 펄을 섞어서 하는게 아니고 갑자기 비와서 비가 맞아가지고 좀 얼룩덜룩한데 굉장히 도색이 퀄리티가 진짜 놀랍습니다 도색 퀄리티가 아주 반짝반짝하죠. 다라다라다 안은 이렇게 하였습니다. 그 대신 안까지는 바꿀 수 없어요 원래. 그렇지만 다 문을 탈거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하얗게 뜬 부분은 나중에 플라스틱 복원제 있어요 마트에서 파는 걸로 이렇게 닦으면 깨끗하게 검은색이 올라옵니다 다시 이번에 새로 다 교체된 범퍼입니다 이게 자 보시면은 범퍼예요세 범퍼 컬러가 와인컬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정식은 짙은 와인색 컬러 대한민국이 한 대밖에 없는 컬러입니다 하나스로는 굉장히 실제로 보면 어두운 빛이 돌아서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영상에 잘안 담길 수 있는데 굉장히 펄감이 좋아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제 데칼 작업이랑 이제 스즈키 로고 작업들이 들어가면 훨씬 더 이뻐지겠네요 색이 흰색에서 이 색으로 어두워지니까 이 휠하고 이 바퀴랑 이게 좀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와 완전히 그냥 그냥 보이네 거울이네 거울 완전히 이 타이어랑 이 휠이랑 이 바디 자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워 졌어요 더 이쁘게 도색 퀄리티는 최상인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 부분 같아요 이 부분 지금 딱 보시면은 그 부분이 좀 피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원래 도색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안쪽이 도색 범위는 아니거든요 원래는 그렇지만 조금 이쪽을 이만큼이라도 색이 들어갔으면 은 아마 눈을 딱 닫았을때 안 보였겠죠 저기가 조금 그 부분 아쉽네요 이 페인트 있으면 진짜 뿌려주고 싶다 여기다가 데우스 성혜자 <웃음> 데우스 이건 안 뜯었어요 제가 이제 제가 지금 구해놓은 데칼들을 이제 캠핑 관련 데칼들도 이제 예쁘게 붙을 거예요 그리고 맥시멈 시속 80km 라는 거그 예쁜 스티카도 있거든요 그것도 붙여 가지고 좀더 안전하게 탈 생각입니다 이쪽에는 스즈키가 들어갈 거예요 원래 차량처럼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에는 에브리가 들어가고 사중량 일본 그대로 그 써 있는 그 한문으로 써 있는 그냥 350kg 그게 이 부분에 이제 들어가고 그 아래쪽에 에브리 로고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수직기 엠블럼은 여기 앞쪽에 수직기 엠블럼이 하나 들어가죠. 이렇게 보면 플라스틱이 백화가 난 부분이 있죠. 이런 거는 우리 플라스틱 그 보건제가 있어요. 그 마트 가도 뭐한 6천원 이면살수 있는데 그 복원제를 발라 가지고 닦아 주면은 이런식으로 깨끗한 이렇게 검은색으로 플라스틱이 나옵니다 그럼 훨씬 더 깔끔하죠 원래 세차도 그러잖아요 세차하고 타이어가 깨끗하면 더 차가 깨끗하게 보이는 것처럼 음 이런 플라스틱 부분 이런 고무 파킹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을 닦아 주면은 훨씬 더 차가 더 깨끗하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이게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육안으로 보는 게 훨씬 더 색깔이 고급스럽고 예쁘네요 보니까 이 화면에는 잘 담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굉장히 뭐랄까 다크한 그런 레드예요 그 체리를 쥐어 짠 듯한 그런 색감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투명을 원래 입히는 거구만요 이게. 예. 입혀서 어. 투명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두번 정도 더 입혀가지고 봤기 때문에요. 네. 예. 예시면좋것 같아요, 파는 어. 잘 나고. 요죠 같은 대로 이것도. 네 어, 예, 분일, 예. 예. 아 예. 이뻐요. 색깔이 굉장히 이게 광이 예. 일반 광이 아니더라고요. 제가 예. 딱 봐도. 예. 보시면은, 이렇게 하고 보시면은 우리 사진 보내준 것처럼 다 일일이 다 떼서 작업을 했어요. 예. 예. 데 진짜, 아유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, 네. 이제 차 수리 끝났으니까 그래도 한 앞으로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. 예. 그음에 오래 가는 거니까. 아 예. 차지될것 같아. 뭐 광이라도 한번 어떻게 <웃음> 왁스질이라도 해야죠 제가 왁스디나? 이제. 네, 네, 한번, 네. 예. 새차 해가지고 한번. 새차 업체에서 전도한 거니까 안 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. 네, 예. 전도색이라서. 아. 그, 좀 잘한다고 그냥, 해도. 해도 날까 기스 날까봐. 기스 날까봐. 그래서 아예 수차를 안 한다고. 아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제가 오늘 부람부람 막 에어로 불고 안에 닦고 했는데 오늘 같은 것도 닦았어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거 부드두로 닦았는데 안그래도 제가 이제 전문가나 세차는 물때가 조금씩 묻어있는데 아 괜찮습니다 이 거는. 아유 괜찮습니다 예. <웃음> 아유 <아이>, 고생 많이 셨습니다 <웃음> <아유>, 토요일날 <웃음> 못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예 저희도 그리고 확인 한번 해보실어요예다 예, 봤습니다 예다 있으니까 예. 예. 다 했으니까 예. 예. 없을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 예. <웃음> 가게로 가져와서 데칼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인데 이 차가 저속 차량이란 거를 확실히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스티커를 붙였어요 어, 뒤에 오시는 분들도 이걸 보면은 조금 더 이해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걸 붙였고 그 다음에 창문 쪽에는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칼들을 예쁘게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문에도 저속 차량을 지금 붙일까 생각 중이에요 최대한 이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차라는 거를 이해를 시키면 어 따라오시는 뒤에 따라오는 차들도 조금 이해를 해 주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데칼을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있던 데칼하고 이거 플러스 시켜서 지금 붙였고 여기에는 이제 스즈키 로고 다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다마스 아까 데칼 작업을 음. 하다가 보니까 가게 앞에서 하니까 바람이 너무 세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펄렁거리면서 이게 들뜸 현상이 생기면 기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에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지금 뒤쪽은 하나 붙였습니다 이쪽에 뒤에와 비슷한 데칼인데 저속차량 80km 트래블러라고 해서 캠핑차라는 거를 알려주고 이 스티커 같은 경우는 반사필름 이에요 그래서 라이트가 비치면 더 밝게 반사돼서 보입니다 그래서 안전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즈키 로고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왔어요 11일 날 온다고 하니까 로고 오면은 로고 작업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데칼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이 데칼은 어뭐 디자인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은 전체가 다 반사필름으로 소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어 빛이 비치면 은 굉장히 밝은 빛으로 반사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안전한 그런 스티커라고 보시면 돼요 안전에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반사필름으로 전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빛을 더 세게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력하게 반사가 되게 돼 있어요 붙여 놓으니까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면도 예쁘고 그 다음에 기능적인 면까지 다 만족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로고나 추가 데칼 작업은 다시 할때또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정도라고이 공업사에서 물세차도 고압으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, 도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견고하게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하겠습니다